열차 하러 지금 부평에 와 있어요. 부천인가요? 부천. 부천에 와 있어요. 부천. 오늘 너무 추워요. 추워요. 오늘 어떻게 추워서 우리 큰일났어 아까도 리허설 때도 막오들오들 음. 떨면서 했는데 지금 저녁 돼가지고 음. 감기 걸까 걱정이에요. 근데 우리는 겨울에도 했었잖아. 어쩌지 했는데 네. 할수 있어. 춥다 수 있어. 마음이 춥다 수 있어. 여기가 지금 육군 십7보병사단 번개신병교육관 교육대 엔지 <웃음> 번개신병교육대입니다 유치원에서 많이 듣던 음. 자기소개할 때 음. 저는 몇반 누구입니다 저희는 승서가 지금 다섯 번째에요 여덟팀 중에 음. 다섯 번째 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어. 첫 번째 팀이 지금 무대에 올라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음둘셋넷네팀 남았네요 <웃음> 아셉 <아유, 웃음> 이에요? <웃음> 네, 국군 하면 장병 여러분 하고 응. 응. 시작 국군대님 응.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카밀라 보고 힘내요, 화이팅! 화이팅! 카밀라 군통령 될게요, 화이팅! 화이팅! 우리도 캘린더 찍을 거야. <웃음> 저희 다음이에요. 화이팅! <웃음> 아나 걱정이야 다음 팀이 정말 좋지? 볼수 있을 것 같아 <웃음> w e l c o t e a n k o 수고하셨어요.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사이 끝났어요